사이먼처 2가 끝나는 거를 이제 좀 사람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사실 계속하기 하면데이터 있긴 한데 완결이 나기 전에 끝냈었어요 그 옛날 몇년 전에 그래서 지금 DLC도 나왔고 완결도 났다 해서 한번 돌아와봤습니다 지구에서 천광년 떨어진 먼하면 평야라고 알려져 행성에서 베아트리스 르비우 슬라임 랜처로서의 전달을 시작합니다 약본의 이 게임 나 지금 몸부터 풀어볼까요 이러네 그래 지금 경력 있는 신입이야 아 슬라임 쏘기 여러분 제가 슬라임 랜처 1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분홍 슬라임이 여기 이 장소에서 스폰을 해요 그래서 정말 타르의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는 정말 위험하디 위험한 평야라고나 할까요 여러분들 슬라임 랜처 2는 정말 해자였던 겁니다 일단 어디보자 250원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한번 살짝 높은 벽에 이거 똑같다 그죠 투자금도 비슷한 것 같고 일단 나가서 최대한 좀 합성으로 돈을 버는 거를 한번 와 징그럽게 나오는데 당근도 캐주고 어 여러분 느껴지세요 뭔가 투보다좀 빡빡 뽑히는 느낌이 있어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뽑혀 어디보자 일단은 어, 보석들 가져갈게요 보석들 슬라임은 빼 슬라임은 빼고 분홍색 플로트를 가져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다음에 당근과 포고 열매는 풀로 채워서 돌아갑니다 그게 한국인이니까 더갈 데가 어 있네요 있으면 은 처음부터 아예 좀 멀리 가서 오 벌써 암석이가 나온다고요? 분홍색 플로트를 건너뛰자 분홍색 플로트 건너뛰고 낭이랑 암석이 조합으로 갈게 아물 캐는 데였구나 여기 아니 이거 어디까지 바로 갈수 있는 거지 이거? 계속 가면은 아 이거 배고픈 슬라임 있는 곳인가 보다 여기 아 얘는 야광에다가 야 훨씬 공격적이야 2가 진짜 힐링 게임이었구나 이게 포드다 삐메탈 시크릿 스타일? 아야 뭐야? 어? 근데 갑자기 아까 그거 발견한 이후로 돌멩이 슬라임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아 스킨이네 스킨 진짜. 어 메탈 스톤 같은 그런 느낌. 어 어. 아저고르도가한 마리. 그러나 일단 우리는 말이죠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시작하겠어요. 예. 정원. 동시에 빵원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돌맹이 슬라임 세 마리, 세 마리 내주고, 그 다음에 당근을 먹여 아유, 아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당근을 먹으려면 얘들아, 알았지? 알아서 먹을 수 있지? 이 정도는 변신은 다 시킨 것 같으니까, 딱세개 팔아보자. 21원, 26원... 오늘 밤에 이거 많이 팔아놔야겠는데?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팔아서야 뭐 돈이 남겠... 당근농장 투자가 잘못된 것이었나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나? 저 분홍 슬라임들은 잡식인가 지금? 그래 세금 좀걷 얘들아 고맙다 근데 미안한데 너희들은 키우기엔 조금... 아 미안한데 내가 경력직이라 사실 분홍색은 조금 성에 안 차... 이런 게뭐 노하우랄까요? 뭐 굳이 키우지 않고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난 목장이 필요 없었던 걸지도? 이렇게 방목하면서 키우면 슬라임들도 좋고 나도 좋 어? 저쪽에 있던 분홍색 고루도 매겨가지고 터치면은 나올 것 같죠? 아아아! 아, 아, 아! 와우! 와우! 잠깐만 팔아봅시다. 이 특유의 느낌은 변하지 않았네 네. 근데 이거 돈 은근 잘 모이는데요? 에어넷 먹이 공급기 500원 플로트 수집기도 500원이고 순서를 조금 바꿔보자 그럼 알아서 모아놓겠지 이제 다음날 갔다 오면은? 그러면 여러분 아침이 오고 있으니까 한번 잡식인의 터뜨려 봅시다 아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밥식이니까뭐 당근이든 과일이든 다 주워 와가고 먹이지 뭐. 아 여기 오 선물? 엥? 뭐야 이게? 장식품? 맵 보면은 장식도 나오나 그럼? 아 포드 하나. 헤이, 야 열쇠가 세 개. 와 포드 찾는 것도 도사 되야겠구만. 근데 지금 나갔다 왔는데 얘네 지금 안정적이란 말이야? 막 난동 안 부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당근 속도를 높여보자. 2배 빨리 자란다. 이거 전략적이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나가서 농작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주워다가 보루도 터트리는 거 하고 오면 돼. 근데 이제 자라기 시작을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쑥 자라던데, 점점 커지고 있나 픽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전혀 안 커지고 있어요. 어, 뭔가 메일이 왔다. 어, 이건가? 오! 날 도와주는 보상은 정확히 해주지. 아~~ 닭달기 6개 나본 적이 없는데요? 23분만에요? 그냥 가세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사람 놀리나.. 아 잠깐만 근데 암석이가 초보다 생각보다 얌전해서 심지어 암석이가 채소 먹거든요? 당근 키우는 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여기에 슬라임 가두리 하나 정도는 더 해도 된다할까 거기에 플로트 수집기가 지금 약간 욕심이라면 여기를 그냥 정원을 또 그냥 꽉!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다양성을 위해서 투당근! 투당근 갈게요 여러분 투당근 내가 막 던져서 미안 오 뭐, 열쇠 열쇠 이건 뭐야 아. 오 여기 있었구나 포태식이 우와! 스킨 바뀌었어 분홍이들 아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이제 문도 열수 있다 어, 얘네 이뻐졌네? 어, 이러면 돌이랑 안 합쳐볼 수가 없는데? 잠깐만 이거 봐요 합성된 것도 적용이 되네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음, 봤으니까 됐다 여덟 개밖에 안 나왔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을 수 있어 초반 8 개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될 수가 있다 짭자해짭자해 이거 이러면 야광이들 데리고 와야된다 이거 성광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플루트 수직기 500원? 요거 좀 아쉬운데 야광 슬라임 넣어두고 그 다음에 얘... 잠깐만 이거 어 세금 좀거올게 잠깐만 있어봐라 공격직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을 미안한데 당근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태경은 응. 허락됐어. 야광이들 언제 나오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에, 네, 네, 네. 너 합성하지 마, 합성하지 마, 합성하지 마세요. 야광 플로트 두개 버리자. 그다음에 돌멩이들. 돌멩이들 내려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돌 도... 벌써 이러시면 안 돼. 되... n 마! 마! 마! 좀 치나! 마! 좀 치나 마!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로 아 여기 난리 아이고 아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야 꾸물거려서는 안돼 빠르게 행동해서 돈을 더 빨리 벌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에어넷! 아 됐다! 허 됐다 그 다음에 돌멩이 슬라임 둘 얘네한테 당근을 너네한테 돌멩이를 먹겨주면그 다음 에 여기서 돌멩이를 뽑아서 그리 야광이들 변신 못한 아이들 압성 그지아 여러분 근데 이 정도면 기반 다 닦지 않았나? 그치? 장식품 우리 여기다가 모아두자 집 앞에 여기다가 장식품 다 모아놔야지 <웃음> 기대된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가자 남빛 채석장 너무 일찍 망해버린 채굴장의 최고